왔는데 계속 안 뜯고 있다가 뜯었어요. 이거는 제가 서울 스토어에서 구입한 엘칸토 로퍼인데 제가 이 브랜드가 여름에 샌들을 샀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착화감이. 근데 또 마침 이게 129,000원 이었는데 3만 얼마로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사버렸습니다. 근데 사이즈 고민은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는 원래는 35를 신거든요. 근데 이게 겨울에 스타킹이나 두꺼운 양말 신고 신으려면 은 40이 나을 것 같아서 40으로 샀는데 한번 신어볼게요. 이런 느낌 사이즈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유가좀 남는데 양말 신고 이러면 은괜찮은것 같습니다. 오늘 입은 옷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전반적인 옷차림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완전 딱 맞춰서 도착했어요. 여러분 저는 미팅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그 마지막이 목동에서 끝나가지고 퇴근하고 오니까 7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근데 밖에 비가 와서 골프 가기가 너무 싫은데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녁으로 포케를 주문을 했답니다. 이거는 연어 포케고요거는 뭐죠? 요거는 오리지널 포케예요 저는 아보카도를 추가했답니다. 그리고 퀴노아 서비스. 자, 이거 하나씩. 그리고 이거 나는, 저는 스파이시 마요. 오빠는 뭐야? 음... 기본? 뭐더라? 아무튼 뭐랍니다. <웃음> 어때? 그냥 간 없어도 괜찮아? 응. 나쁘지 않아? 응. 이거 내가 딱 원하던 메뉴야 그래? 가볍고 맛있는 응. 거 여기가 평이 좋다 음 맛있는데? 응 기본적으로 간이 짭조름하네 아, 응. 다차려 <웃음> 쭈욱 <웃음> 맛쓱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 하나만 물읍시다 <웃음> 이중은 내게 8번 곡 같은 걸쑤 결과가 어딨 감당해 기름에 쩐 빵을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전 옛날에 먹었었는데 이제는 안 먹어요. <웃음> 사람 마음이 욕심이 끝이 없어. 여러분 첫 메뉴가 나왔어요. 아보카도 샐러드입니다. 이렇게 무화과랑 올리브랑 이런 게 들어있대요. 약간 열심 먹고서는 외국 푸짐한 요거는 봉골레 파스타에 저번에 트러플 먹어가지고 이번에는 봉골레로 시켰습니다 와 맛있겠다 청담에 치즈 엄청 잘하는 집 있다고 했는데 브라타? 브라타 모짜렐라 뭐 여러가지 먹으러 어, 안주 뭐 아니 진짜 아, 치즈 플레이트 아 진짜? 음, 그냥 진짜 모짜렐라 한 동이 동강 이렇게 나오는 부라다 <웃음> 치즈 플레이트가 제일 맛있는 것같아 나오는 까를로스 나랑 결혼해가지고 음. 브라질 세상 유튜브 음. 음 이거 너무 맛있는데? 무화과? 이거 무화과야? <웃음> 무화과 말린다 맞을까? 응. 물 생겨가지고 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다 버렸지 나 혼자 살면 은 요리 해먹고 싶을 때는 그냥 그때그때 마트 가서 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음. 밥 먹고 카페에 왔어요 요디이트 하나랑 곳에두 개를 시켰답니다. 서이 이곳에서 이곳에한거곳에서 이곳에서 이곳이로에는이래자연이러움이핵심이라고서이이 맛있어? 응이맛 음. 맛은... 또 무슨.. 무슨 헛소리를 하실려고 <웃음> <웃음> 음 진짜 맛있다 이게 무슨 맛이지 이런 과자? 눈에 띄네? 그런가? <웃음>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 맥북이 나갔어요 아까 떨어뜨렸는데 케이스 시원해서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귀여이 이렇게 계속 멀었네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왔고요. 이런저런 일이 많았는데, 노트북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제가 요 마마카사르에서 목걸이를 선물을 받아서, 요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요게 두 개가 선물이 왔는데, 하나는 제가 오늘 했고, 나머지 하나는 요 제품이에요. 둘다 약간 열쇠 디자인의 목걸이거든요. 보시면은 요렇게 열쇠 디자인이고 제 생각에는 좀 화려한 옷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기본 흰 티나 아니면은 검정색 좀 무지 원피스나 요런 데에 포인트로 하는 게 예쁜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한번 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비슷한 열쇠 디자인이에요. 근데 요거는 크기는 요렇게 보시면은 요 아이가 조금 더 커요. 그래가지고 얘가 좀더 포인트로 하기에는 좀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제 생각에는 레이어드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것만 빼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요게 조금 더 작은 디자인이에요. 제 생각에는 저는 요 조금 더큰 열쇠를 거 조금 더 많이 할것 같아요. 여기는 요렇게 보시면은 참도 하나 더 달려있어요. 예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트북 얘기를 해볼게요. 노트북 제가 일단 지금 사설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하, 노트북을 오늘 제가 짐을 쌀때 제가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저쪽 위에 올려놨는데 거기서 자기들로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떨어졌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케이스를 씌워놓은 상태였어서 상태였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카페 가서 일하려고 노트북 켜보니까 금이 가있고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을 해서 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단 남자친구네 집에 가서 남자친구가 갖고 있는 모니터에 연결을 해서 노트북을 켜봤어요. 그래서 노트북에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그냥 이쯤에 비밀번호 연결을 입력을 해야겠지 해서 비밀번호 치고 이제 모니터 연결 해보니까 어 작동은 하더라고요. 액정이 안 보일 뿐? 그래가지고 일단은 중요한 것들을 외장하드에 다 옮겨놨고 그 다음에 이제 당장 미팅 다니고, 또 이렇게 할 노트북이 필요하니까 남자 친구가 안 쓰는 맥북이 있어서 맥북을 빌려왔고요. 일단은 내일 당장 점심시간에 밥이 문제가 아니고 사서 업체에 가가지고 얘를 좀 맡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가는 홍대에 그 그니까 수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홍대는 역삼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갔다 왔다 시간 하면은 너무 시간 많이 뺏기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일 점심에 강남 쪽에 있는 수리점에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우울해요. 어제는 SD카드... 포맷 돼가지고 그것도 진짜 멘붕이었거든요? 찍어놓은 영상들 다 날아가고 추석 연휴 때 찍어놨던 것도 다 없어지고 이래서 멘붕 이었는데 노트북 까지 고장 나니까 정말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 4만원이래요 아 진짜 너무 우울해요 <목소리도> 여러분 저는 다음주에 투심이 있어가지고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야근을 하고 퇴근을 했어요. 이게 확실히 가을 되니까 꽃이 진짜 천천히 씻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한 3일? 4일 전에 받은 꽃인데 생화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친구가 제가 한번 인스타에 우울하다고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식물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면서 이렇게 보내준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얘는 툭키고 얘는 올리예요. 얘는 그냥 꽃. 요거는 떡볶이고 오늘 제 저녁입니다. 저번에 남은 거를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밥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요거를 프라이팬에다가 데볐어요. 다 먹었고 설거지도 다 했어요 오늘 골프는 못갈것 같아요 제가 요즘 시간 날 때마다 다시 영어 회화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교환을 갔다 와서 영어가 되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많이 늘기도 했고 근데 진짜 언어라는 게안 쓰면 은 바로바로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플로 다시 영어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하는 거는 튜터링이라는 어플입니다 그 24시간 약간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접속해가지고 그냥 하면 돼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골프 레슨도 맨날 아침에 신청해놨다가 늦잠 자가지고 못 가고 밤에도 아 갈까 하다가 막 시간 없어서 못 가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원할 때할수 있다는 게 엄청 좋더라고요. 물론 약간 자기가 맘에 드는 튜터님이 있으면 은 그분을 예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화영어라는 게 전화영어도 그렇고 화상영어도 그렇고 아무튼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 전화영어도 해보고 화상영어도 해봤는데 화상영어는 확실히 좀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뭔가 교감되는 느낌이 좀더 있는데 아무래도 하기까지 좀더 많은 결심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전화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면 잘 들리지도 않고 오는 전화도 좀 피하게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튜터링이라는 어플로 하고 있는데 전화로 하면서 요 이제 노트북 화면으로 토픽을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좀 약간 무서움도 사라지고 좀더 집중할 수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요즘 좀 하고 있는데 오늘 골프도 안 가기로 결심을 했겠다. 오늘 영어 회화를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속해 계신 튜터분이 아, 93명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40분 동안 제 튜터님과 떠들었고요. 처음에 직업 관련돼 가지고 직업 이제 용어를 배우는데 제가 진짜 발음이 너무 안 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veterinarian. 지금은 되네. 수의사 이거를 하는데 이제 뭐 직업 좀 어려운 용어들을 좀 배우고 그 직업이 뭐 하는지 막 제가 설명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튜터분도 저번에 했던 튜터분보다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 20분 동안 한 튜터님이랑 더 했거든요? 근데 더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토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상편으로 해가지고 일상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했는데 훨씬 더 재밌었어요 뭔가 슈처님도 훨씬 더 버블리하시고 뭔가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가 원래 약간 의사소통할 때 솔직히 의사소통할 때 문제는 크게 없거든요? 교환학생도 다녀왔고 근데 저도 모르는 약간의 그러니까 사, 듣는 사람이 이해는 할수 있는데 그렇게 정확하진 않은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 그때 이제 제 문장이 끝나면 은 그걸 다 고쳐주시고 그거를 이제 텍스트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은 제가 쓰면 더 쓰면 좋은 표현들 요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넷플릭스 보는 거 엄청 좋아한다고 하고 넷플릭스 얘기 계속 하니까 빈 t 워치라는 표현도 가르쳐주셨고 제가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나 교환학생 갔다 왔을 때는 영어 좀 i m p r 됐다고 생각됐는데 점점 getting shit 되고 있다 라고 말하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표현으로 my english is getting l u s t y 이런 표현들 알려주시고 되게 좋았어요 보시면은 토픽이 엄청 많아요 저는 이제 아까 일상편을 했는데 비즈니스 토크도 있고 뭐 토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할수 있는 클래스들도 있고 아니면 은 레벨 테스트를 받고 여기서 좀 이렇게 이거를 해봐라 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약간 토픽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상 대화로 하는 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튜터님이 딱 들어가보면 은 지금 접속되어 있는 튜터님만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업 예약을 누르시고 원하는 튜터님이랑 하시면 됩니다 그 수업 이외에도 이렇게 어플 내에 엄청나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어가지고 원하는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플레이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영어 비디오들이 있는데 검색을 해보면은 내가 뭘 보, 봐야 될지 감이 잘안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뭔가 콘텐츠를 한번좀 정제되어 있는 콘텐츠를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훨씬 좀더 편하게 뭘 들을지 선택을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하고 나면은 이제 제 수업 평점이랑 이렇게 튜터님이 보여주신 오 아쉬운 점이 없는 수업이었대요. <웃음> 이렇게 리뷰 같은 것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발음에서 미숙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로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하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처음에 이제 광고도 사실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트라이를 해본 거였는데 아까 오늘도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수업을 두 개나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좋은 슈터분들을 만나면은 진짜 재밌게 수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퇴근하고 뭐라도 했더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생산적으로 하루를 보낸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저는 이제 방을 조금 치우고 어, 영상 편집을 하던지, 책을 읽던지 이렇게 해볼게요. 빨래를 해봅시다. 세제 대충... 오! 오! 세제 쪽에 섞였지만 아무 일 오. 없을 거예요. 여러분 수리 완료된 제새 노트북이에요. 상판에 이게 씌워져 있었는데 벗겨버렸답니다. 64만 원? 아니 65만 9천 원? 내가 정말 잊지 않아. 이거 저 앞으로 2년 더쓸 거거든요. 여러분 꼭 지켜봐주세요.